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극T와 극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영상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주로 극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극F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본인이 극T가 아니더라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번엔 극N과 극S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댓글에 보니까 이 극N이니 극S이니 하는 게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는 마시고요 MBTI 네 글자 중에 가운데 두 글자 있죠 예근데 ESTJ라면 S와 T입니다 이두 글자 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글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 T점수가 90점이고 S점수가 55점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T성향은 확실하죠 반면 S는 좀 애매해요 N과 별 차이가 없죠 S성향은 T성향만큼 뚜렷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극티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T만 두드러지게 놓거나 반대로 F만 확실히 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T와 F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극 T와 극 F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정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이 그래요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는 확실히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더 쉬운 편이라고 했죠. 왜? 머릿속에 딱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극 T는 T밖에 없고요. 극 F는 F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극 S, 극 N, 극 T, 극 F라고 할때이극 X 유형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가 확실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 가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융심리학에서는 분화되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 근데 극 S라면 S가 분화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S는요. 그냥 S 대 N의 비율이 55대45 정도로 살짝 높은 사람의 S와는 질적으로 다른 S일 가능성이 큽니다. 똑같이 S라고 표기하지만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의 신체 감각은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감각과는 좀 다르겠죠.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고 빠르고 정확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환상적인 동작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 셰프의 미각도 일반인의 미각과는 좀 다르겠죠. 일반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냄새와 맛을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극 S들은 모두 김연아나 유명 셰프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극 S들의 감각은 s N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들의 감각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 N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 작가 있죠? J.K. 롤링 이 사람이 정확한 m b 에 i 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NF 계열이겠죠. 어쨌든 N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은 일반인들의 상상력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아예 새로운 세계 하나를 송두리째 창조해내는 그런 상상력인 거예요. 분화된 기능이란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본인한테 아주 친숙한 거예요. 나머지 기능들은 미발달된 상태로 서로 엉켜있고 이 기능만 거기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 S의 머릿속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각 정보가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극 N의 머릿속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 T의 머릿속 풍경은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티는 일종의 컴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논리회로죠 컴퓨터의 핵심은 CPU예요 이 CPU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이건데 1 2 3 4 곱하기 5 6 7 8 이런 계산을 연필 써가며 하는게 좀 귀찮잖아요 컴퓨터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거 하고 있는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치든 결국 CPU가 하는 일은 이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환원해서 연산 작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컴퓨터도 생각을 하죠. 요즘엔 사람보다 나아요 체스같은건 인간을 이긴지 오래됐고요 그래도 바둑은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2016년에 이세돌 기사가 딱한판 이기고 그게 마지막이죠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가 인간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요즘엔 챗GPT인가요? 뭐 난리도 아니죠? 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하는 생각이라는게 인간이 하는 생각과 엄청 다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언제 많이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잖아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하죠.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논리와 규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체스나 바둑같이 룰이 명확한 게임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 하는 생각은 인간이나 컴퓨터나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티들은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적 인과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런 프로세스로 꽉 차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산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냐 틀리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티우형 설명할 때 진실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컴퓨터 같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요. 딱 하나만 잘못돼도 다 틀리는 거예요. 기계 세팅할 때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설명서 순서대로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살짝 틀리면 세팅 자체가 안 됩니다. 먹통 되어버린 거죠. 기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극티들 중에서는요. 기계랑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전자제품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아마 인터넷 쇼핑 고객 통계를 내보면 옷이나 가방은 여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전자제품은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TF 지표는요. 남녀 차이와 관련이 있어요. T 대 F의 비율이 남자들은 6대4 정도 되고요. 여자는 반대로 4대6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같은 T라도 극 T는 남자 쪽이 많고, 같은 F라도 극 F는 여자 쪽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인데 극 T라면 더 그렇겠죠. 근데 MBTI에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종착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감정이에요. 이게 F만 그런 게 아니라 T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N이나 S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 T의 경우 감정이 무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극성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티 중에는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 극단적인 이해가 오디오 매니아입니다. 오디오 파일이라고도 하죠 오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오디오 파일 중에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오디오를 좋아할까요? 음악에 조회가 깊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오디오 기기를 검색하고 제조사를 알아보고 신기술에 흥미를 갖고 기기간 매칭을 연구하고 어렵사리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소리예요 각종 오디오 기기들을 연결한 후에 스피커 혹은 헤드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그 뻘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야. 이게 그냥 오디오 얘기가 아니고요. 극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감정이 별로 없어 보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할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알고 보면 자기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일밖에 모르고 다른 식구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저럴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 딴에는 엄마랑 나랑 잘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하다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가족 사진 보고 그랬다는 거죠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극 T와 극 F가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 T는 행복해지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극 F는 그런 거다 좋은데 왜 그렇게 사람이 기계 같으냐는 거죠? 지금 충분히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극 F는 감정이라는 게 극티처럼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히려 가장 의식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애프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차갑게 대하고 이러면 빈정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극 T는 극 F의 이런 모습에 절망합니다. 왜냐면 하극 T는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의 감정은 무의식에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치 감정이 제거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몰라요. 그죠극 T의 머릿속에는 끝내주는 기기를 알아내고 그걸 연결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상대가 자꾸 기분 나빠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요 그냥 무슨 평행선 같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종착점처럼 작용한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직관, 감각, 사고, 감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감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게 가치 판단이잖아요.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나 AI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동물이 감정이 있죠. 개나 고양이는 감정이 있잖아요. 생명체 말고는 감정이 있는 게 없죠. 인간은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냈지만 자기처럼 느끼는 기계는 아직 만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영원히 만들 수 없지 않을까 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F의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감정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다음엔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극 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 T와 극 F의 관계 개선을 위한 팁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